저기 크리에이티브 상태로 있어보시죠 이번엔 크리에이티브로 진행하는 건가요? 그런건 물론 아니겠지요 그럼 왜 크리에이티브로 있으라고 하셨죠? 그게 설명하기 편하니까요 그럼 설명을 하시는 건가요? 그렇습니다 그럼 한패님 어디 가시죠? 왔습니다 <웃음> 좋습니다 <웃음> 가보시죠 자 우리 조사병단 여러분 이쪽으로 모여 주십시오 음, 기행종이다! 기행종이 기행 기행 나타났습니다 네. 도망쳐요 한펜군의 용기가 가상하군요 네 비밀로 해주십시오 비켰군요 달려주십시오 <웃음> 하피디가 오늘 안계셔가지고 제가 오늘 컨텐츠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왔는데요 일단 이세개를 보시면은 굉장히 여러분 상막합니다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막상막상막상막음 그래서 보면은 그냥 나무가 없어 그냥 나무가 없고 그 다음에 약간 물도 잘안보이고요 여러가지로 뭔가 낫띵 <웃음> 위기에 처인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최종템이아 <웃음> 아, <나> 죄송합니다 언제 <웃음> 큰다. 최종템이 나무래요 나무 묘목, 음... 음, 묘목, 묘목 묘목이 묘목. 하나가 없나 봐 여기 돌아다녔을 때 음, 음... 그래서 나무가 없다고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템을 다 이제 줄거다 라고 하는데 여기 상자에 지금 보면은 기본 아이템이라고 해서 지금 물량동이랑 사탕수수랑 양생성알이랑 소생성알 뼈가루 치과기펜 요렇게 지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가이드북 제작법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조사병단 옷을 입고 있으니까 진격의 거인 뭐 그런 가이드북이 있나 봐요 음, 네, 그래서 음. 그거를 안내해주는 이제 아이템을 이렇게 만들어라 기본템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요게 지금 최종템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건드릴 시에 강력한 탈모의 저주에 걸린다고? 제가 요거 책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! 이번 생존기는 진격의 거인 테라포밍 편입니다 여러분 조사병단의 임무는 묘목을 하나 구하는 것인데요 묘목을 구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해 놓았으니 참조해준 준매? <목소리> 누군가 최종템으로 바로 클리어 할까봐 조합법 아직 안 만들어둠 시간 없었던 거 아님 이렇게 하. 써있네요 우리 조사병단 중에 한분 정해가지고 이거 아, 뭐, 이게.. 번개가 자꾸 떨어져 말들어기. 자원을 누가 관리를 할지 요 기본 자원을 음. 뭐 그럼 역시 리바이 병장인 제가 해야겠죠 알겠습니다 두바이.. 두바이 아 두바이.. <웃음> 두바이 병장이세요? 시바이입니다 어, 시바이어시바이 어, 뭐라고? 이런 시바이병장 어? 어 <웃음> 아, 죄송합니다. 아, 마을로 갈까요? 그러면은 저희 아무래도 예. 그의 생존의 편이에요. 좋아요. 네. 네. 밑에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. 어? 잠... 뭔가 온다. 잠깐만요. 어, 어, 야야야야야야야야야. 잠깐 잠깐. 잠깐 피해봐, 피해봐, 피해봐, 피해봐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뭔가 온다. 비소라, 비소라. 뭐하니? 어? 일로 와봐. 야, 저기 뭐가 꿈틀댔다고 방금. 하체가 있었다고 하체가. 비교 <웃음> 하고 싶었는데. 아니, 일단 마을로 와봐요. 혹시 안에 침대 있으면 리스폰 포인트 부터 하자 아 오케이 그렇지 아 근데 나 아이템을 못 봤다 최종템? 잠깐만 좀 보고 올게요 보고 신호기, 하고... 후렴과, 사과, 물량동이 이렇게 였던 것 같은데? 감사합니다 나 사과는 찾았어 사과 어디있었어아 상자에? 어 벌써 하나 클리어 잠깐만 근데 신호기의 후렴과면 음. 드래곤이랑 위더를 둘다 잡아야 되잖아요 오우.. 이거 단편이 아니겠는데 오 <웃음> 초장편이겠는데 야 오. 그러면은 일단 물량동이로 여기 마을에 논밭.. 어 저기있다 그래 여기도 물이 없네 보니까 야 여기서 일단 모래 캐가지고 사탕수수 농사부터 할까? 가이드북부터 만들어야 될거 아닙니까? 어! 왜요? 왜요? 왜요? 어? 왜요 물 설치하니까 증발했어 이런 미친.. 이건 유일한 좀... 거 아니야? 이런걸 미리 알려줬어야지 야 이건 솔직히 하나 꺼내자 그냥 이건 하나 꺼내야 돼 이거 어, 안 이거는... 꺼내면 진짜 나 하트 비트 현실 가 갈거야 알고보니 물 설치에 오류가 있었다는 그래서 고쳤다는 능? 그러면은 저희 그냥 다 접속하시면은 마을로 돌아가면 되죠 이제 자, 테스트 한 번만 해볼게요 네 와우 워터! 워터! 워터! 워터! 워터! <웃음> <웃음> 그래서 나가는 길이 어디죠? 어, 어디 여기야. <웃음> <웃음> 방금 마을 주민이 생존자가 있었다고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비둘비. 아, <웃음> 어, 방금 한편이 야. <웃음> 방금 한편이 코가 엄청난 평수로 커졌는데 이거 와. 칼한방 맞죠? 아니, 아니 저는 그냥 웃으려 아니 한 사람을 때려야죠 아 안패지 코에서 스팀 나왔는데 그 와중에 칼 맞다 그러니까 억울해가지고 아니한 아니, 사람을 맞아야죠 다음 중기 기간차 <웃음> 산업 발전 폭주 기간차 지나갔는데 근데 여기 협곡을 잘 찾긴 했어요 음. 소대장님 이제 얼차려는다 사라졌다 들었습니다 왜이러나 아늑한 곳에 잠깐 따라오고 네 해골쇠 야이씨 <웃음> 저왜 해봅니까? 잘하고 있었는데 10 트롤 11세 <웃음> 10 트롤 말씀이십니까? 10 <웃음> 트롤 11세 2 트롤 12 트롤 12 트롤 12 트롤 12 트롤 12 트롤 12 트롤 12 트롤 12 트롤 12 트롤 12 2 트롤 12 트롤 12 트롤 12 트롤 12 트롤 12 트롤 12 오, 그리고 내가 말이야? 양털 열두 개를 만들었거든? 양털 열두 개는 무슨 의미가 있죠 지금? 실을 양털로 만들면 어떻게 활을 만들어야지? <웃음> 잠깐만 다시 양털이 <웃음> 어야야 어, 야, 야, 양털 다시 실로 변해 아하 그런 거야? 어 분해가 돼? 오케이 <웃음> 어 분해 돼 분해 돼 오케이, 오케이. 어 분해가 돼? 나 몰랐어 야 그러면은 여기 농사부터 한번 구성을 해보죠 저희 오케이 양털이 실루비어난다고? 혹시 거짓말이셨나요, 멤비님? <웃음> 아니에요, 진짜에요. <웃음> 이상한 말이 어 이상한데? 야 해봐. 어왜돼 <웃음> 왜 이거? 추가된다고? <웃음> <거. 웃음> 아 돼? 어어 어, 거짓말 아니네. 시엔님 왜 그러셨어요? 시엔님 왜 그러셨어요, 아. 진짜. 왜 아니, 그러셨어요? 데이토팩으로 추가된 레지필 내가 어떻게 알아? <웃음> 나 자극하면 이거 용암에 던지고 와. <웃음> 실력은 형편없는데 성격만을 입아이네. <웃음> 아 저기요. 아니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생존을 해야 돼요, 투드님. 아 예. 아 예. 네, 그러니까요. 미안합니다. 미안합니다. 예, 예. 그래요. 사이드까지 안 들리지 않았안 들릴 줄 알았죠. 아니 안 들리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, 지금. 아 그런 거구나. 예. 아, 주변에 잔디 있는 거치는 을캐서 일반흙으로 만들어요. 아 주변에 잔디가 있는 거치는. 요런거 네, 그렇지 네, 아 이렇게 하면은 이제 퍼지겠구나 그렇게 한 다음에 뼈가루를 뿌리면 잔디가 자랄거고 오! 거기서 씨앗을 캐면 우리가 식량난은 해결할 수 있다 어? 뼈가루 보관하고 있지 않아요? 우리 시바이병장? 32개 있지 다름! 아 우리 시바이병장 이거 길도 다 부서서 흙으로 만들어버리죠 그죠 그죠 그죠 부순 다음에 밟아가지고 그, 그죠 그치 다 손해입니다 이거 여기 근데 학창시절부터 그 남을 잘 밟으신 분이 아 연비님 이쪽으로 와주시겠어요? 뭔 소리세요? 연비 라미 조합 이쪽으로 와주세요 밟은 게 아니라 꺾었거든요? 아니 그게... <웃음> 야 저게 더 무서워 요게 테라포밍이 목적이라 그러니까 약간 나중에 되면 좀 푸르게 푸르게 되겠다 우리 강산 푸르게푸르게 연비가 노래를 떠더니 번개가 쳤다 너 뭐야 정체가 뭐야? <웃음> 아니 그냥 잘 맞은 거잖아. 제우스. <웃음> <웃음> 아니 근데 한펜이개한이는왜 연비 별명만 나오면 코코모이 드릉드 거리나요? 어그 그러니까. 거. 컬렉션 모으고 있거든요. <웃음> 너나 좋아? 냐 어머 어머.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. 한펜이 연비 치아냐한펜이 연비 좋아냐 한 네, 응, 그러면 우리 둘, 아, 둘, 여, 우리 둘다 힘들어져. 아, 겨한번더 아, 아, 아. 간다. 한번더 가. 2D의 문제는 저거야. 한 걸음 더 나가 버려. <웃음> 모두가 멈췄을 때그 선을 밟는 자. 조사병단 내 연애는 허락하지 않는다. 감사합니다. 알겠나. 그 말을 바겠어요. 감사합니다. 땡큐 베리 머치. 하지만 내가 허락하지. 뭔 소리 하는 거야? 10장. <웃음> <웃음> 아니 야 잠깐만 발음 <웃음> 야, 야. 야, 진짜 아니었어 발음 <웃음> 아, 진짜 아니었어 <웃음> 아, 이거 <아니에요>. 진짜 아니었어 <웃음> 이건 삐소리 들어가야 돼 지금 <웃음> 어, 야, 아니었어 아니었어 안돼안돼 안 돼. <웃음> 방금 진짜 아니었어 그 노래 진짜 아니었어 <웃음> 적당히 해 진짜 아니었다 <웃음> 어, 괭이조 이쪽으로 와보게 아니 근데 저는 켈빈 단장입니다만? 켈빈이요? 네. 그 고인 아닌가? 아니. 오! 근데 그러면 시바이도 아. 고인팟. 고인팟 모집합니다. 아, <웃음> 아 니다 시바이 왔습니다. 네, 고인팟 모집합니다. 켈빈은 템티 아니에요. <웃음> 켈빈, 켈빈, 켈빈, 켈빈, 켈빈? 켈빈. 켈빈. 켈빈. <웃음> 안녕하세요. 오늘은 빨간색입니다. 반장은 성희 클라인인가요?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? 오늘은 좀 세쿠시한 느낌으로 준비해봤어요 아자중하게 <Freaking spoilers> 하네 <삯일> 너 미스터 빤스 <빤쓰> 일로 와봐요 <웃음> 아니 잠시만요 <미스터. 웃음> 야 진짜 켈빈클라이만 딱 들었을때는 어 되게 있어보였는데 미스터 빤스라고 빤스 <웃음> <웃음> <웃음> 사람이 진짜 없어보이게 안녕하십니까 <웃음> <알람신가>, 미 빤입니다 미빤어떤일이시죠 <웃음> 네, 여기 잔디가 많거든요 아 예예 이제 주변 좀 이렇게 좀 해봐요 이 정도 잔디 늘어났으면은 씨앗 한번 뿌려볼 만한데요? 아, 아직 안 나올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볼까? 에에에 에, 에, 에. 한번 해봅시다 오! 많이 나온다 오. 오! 씨앗 괜히, 나왔다! 오! 괭이로 괭로 예. 씨앗 또 나왔어 또 나왔어 오케오케 어. <웃음> 또 나왔어? <웃음> 또 나왔어 또 나왔어 음. 그러면 이쯤 하자 농사도 조사병단의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? 대민지원이요? <웃음> 에이, 약간 우리 군대에서 왜 옛날에 홍순하고 이러면 대민지원시가 나가는 것처럼 이쪽 좀더 깔아도 되겠다 어와밥 시간인가봐 자 한명씩 배급받아가세요 농사병단 모여주세요 농사병단 네. <웃음> 아니 저기요 아, 아, 아, 에헤. 잠시만요 한 명당 하나씩! 한 명당 하나씩! 아니! 집못 먹었다고 호미질을 해버리시니까 방금 피튀였잖아요한 <웃음> 명당 하나씩입니다. 한 명당 한, 하나씩! 한 아, 한 명당 하나씩이에요? 알겠습니다. <웃음> 한 팬이 두개 먹었습니다. 한 팬이 두개 <웃음> 먹었습니다. 날왜 때려다 먹지도 못했는데? 우리 진짜 솔직하게 <웃음> 좀 합시다. 솔직하게 좀. 나안 먹어도 될 듯. 어차피 띌 일이 없어서. 이게 품격입니다. CN님. 그러니까요. 정말. 정말, 먹을 것만 보면, 귀신같이, 득달같이 달려드는. 빵두개 뿐입니다. 저요, 저요, 저요, 저요, 저요, 저요, 저요, 저요, 저요, 저요.